어떻게 보면은 같은 팀그 W 티철마 장천 선수하고 그냥 평소에도 장난 치면서 많이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. 어 갑자기요? <웃음> 아 네. <웃음> 한국말 한국말로 할게요. 보고 싶다. <웃음> 잘 지내지?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모건 박기태입니다 어, 원피스 그 유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프로게이머를 한다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프로게이머 할때 좋은 이름을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모건이고 하나는 지금은 기억이 안나는데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 중에 다, 다른 가족들은 그 제가 기억이 안나는 다른 하나의 이름을 추천했지만 저는 뭔가 모건 딱 들었을 때아 모건 좋은데? 라고 해서 모건을 골라서 그렇게 프로게이머 이름이 상승됐죠. LPL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중국에 있어도 2부에서 뛰거나 1부에 와서도 경기를 잘못 뛰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20년도에 들어서 1년 l p l 처음 뛰어보니까 되게 좀게임쪽으로도 게임 많이 배우고 좀더 뭔가 멘탈이 좀더 좀 단단해진 느낌?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경기하면서 인자 뛰던 선수는 아무래도 더셰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부터 LPL 뛰기 전부터 더셰선수 만나보고 싶었고 아무래도 좀 팬심이 좀 컸어서 가지고 인상 깊어요 어떻게 레엑 오른도 물론 자신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 자신 있는 게좀 아무래도 카밀? 어떻게 보면 제가 솔랭에서도 랭크 게임에서도 카밀도 많이 하고 많이 한 만큼의 그런 활약도 많이 나왔어 가지고 아마 카밀이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어... 당운이 저는 탑을 연습해야 되니까 어... 탑 탑을 주로 하는데, 그래도 막그 탑을 걸리더라도 주로 한 챔피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, 뭐 상대 피기에 따라서, 아니면 뭐 우리 조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챔피언을 하는 편이에요. 자학리 2주 동안.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평소에도 숙소 생활 하면서 거의 숙소 안에서 게임밖에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, 이번 자학 격리도 그냥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, 이게 또 장소가 한국이고 집이다 보니까 약간 또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. 어, 저는 LPL든 LCK든 일단 다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어서, 네,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엘림팍구명시 선수를 보면서, 어떻게 보면 소식도 많이 듣고, 많이 보면서, 아, 잘 지내고 있구나,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같은 팀그 w 티 t 마 장천 선수하고, 평소에도 장난치면서 많이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. 어... 갑자기요? <웃음> 아, 네. <웃음> 한국말, 한국말로 할게요. 보고 싶다. <웃음> 잘 지내지? <웃음> 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 게이머좀 2년 차기도 하고 지금 제 때가 어떻게 전성기인 때니까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때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어를 막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하는 그 순간마다 좀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. 운이 좋으면 컬리어가 만들어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. 어, 제가 어떻게 보면 LPL에 있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것도 알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어디, 그러니까 어디, 어디를 가서든 열심히 할 테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